오늘 우리는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분단된 나라 국경마을에 평화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마치 거대한 바닷물 위에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일기에 앞으로 열대 백대 만대로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착공식을 하며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토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3년 5월 5일 전공식을 한다는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10년 전 2013년 3월 1일 남북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는데 꼭 10년 만에 학교를 짓게 된 셈입니다. 이곳 학교 터전은 1천년 전 고려를 개국한 왕건이 궁해왕의 부하장수로 살던 마을입니다. 그가 세운 고려는 영어로 코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코리아가 시작된 셈이죠. 광부는 중국 당나라에게 빼앗겼던 대동강 이국옛 고구려 땅을 되찾는 비전을 품었고 또그 일을 실현했기에 오늘 완 코리아 회복의 비전을 품은 국경선 평화교의 학 꿈과 일치하는 역사적 스토리를 담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국경선 평화교의 학집 이름을 코리아 피스 컴이라고 붙였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또 함께 와서 사는 평화로운 마을 모델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작공식이 있기까지 망설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지지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오늘 작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기금, 도서관, 음악 감상실, 청소년 숙소 순례자의 집, 평화기도의 집, 기금을 흔쾌히 기부해 주신 분들, 벽돌 한장한 장, 한장 땅한편두 편, 기금을 보내주신 기부자들 그리고 이 터전을 매입해 학교로 쓰도록 기부해 주신 분이 없었다면 오늘 작공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이 뜻을 모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건축 기금 모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내년 5월 5일 준공식을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이 평화의 운동을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운동을 여러분 주위에 좀 알려 주시고 좋은 기부자를 찾아 저희와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저는 제 마음속의 멘토이며 원래 북경성 평화교를 시작하면서 초대 교장선생님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깝게도 개교 전에 찾고하신 오재식 선생님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피고암으로 또 최장암으로 대상으로 병상에서 후생하시면서 80년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평범한 말 같지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이 말을 저는 제인생 끝나는 시점에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학교를 짓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특별히 여러분께 유형수 이 건축을 맡아 이제 이끌어 주실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분 역시 저희들이 망설일 때 등을 밀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서울 성리산 마을을 건축하고 고 운이 판 목사님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신 아주 뜻을 가진 건축가십니다. 우리 학교를 잘 지어 주셨으니까 보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수.